mbn 불타는 트롯맨 측은 젊은 피 대표단으로 출격하는 가수 이석훈과의 인터뷰를 12월 13일 공개했다. 먼저 이석훈은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많은 매체를 통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많이 가까워진 요즘이다. 이는 장르의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 연령 제한이 없는 장르가 됐으면 하고 이 프로그램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석훈은 참가자들의 단전 보단 장점을 들으려고 노력할 것 이다. 우리는 원석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 원석이 잘 가공돼서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보석이 될수 있도록 친절하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활약 을 예고했다. 이석훈은 트로트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게 매력이다. 처음 참가자들을 만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몇 곡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추천도 해주는 등 강한 매력을 느꼈다. 불타는 트롯맨의 대표단으로 참여하며 나도 같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mc 도경환씨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불타는 트롯맨 진행을 너무 재밌게 해서 깜짝 놀랐다. 라며 대표단 뿐 아니라 mc와의 케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석훈은 오랜 활동으로 가요계 인맥이 많은 인물이다. 혹시 참가자 중위회의 인맥이 있을까? 이석훈은 정말 놀란 친구가 있다. 라며 성격도 수더분하고 재밌고 인간적인 친구인데 미리 참가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다. 심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미리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속깊은 친구다. 그 친구가 실력 그대로만 해주길 바란다. 라고 털어놨다. 이석훈은 불타는 트롯맨의 녹화 분위기도 전했다. 이석훈은 녹화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 장시간 촬영임에도 노래를 듣는 게 좋고 행복했다. 한국에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나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셨던 걸까 라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다. 너무 잘해서 심사가 어려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말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참가자 중한 분에게 감사한데 너무 좋아서 유튜브로 거의 매일 유튜브로 그분의 노래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 마치 생각지도 못한 돈이 몇년 만에 주머니에서 나온 기분이다. 라고 회상했다. 끝으로 이석훈은 불타는 트롯맨의 가장 큰 특징인 오픈 상금제에 대해 실제로 점점 늘어나는 돈을 보면서 내가 받을 것도 아닌데 떨렸고 참가자들의 압박은 더했을 거라 생각된다. 우승 상금은 어림잡아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제작진은 이석훈은 트로트의 매력을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참가자들의 노래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해 원석을 보석으로 이끌 친절한 헬퍼로 활약할 전망이다. 라며 불타는 트롯맨에서 탄생할 트롯의새 광풍을 이끌 참신한 스타들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